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 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정거리를 둘줄 안다는 의미죠. 분수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열정적이거나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일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하죠.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죠. 공자가 말한 급하면 일을 망친다. 과유불급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재된 문화적 소양과 도덕적 수양이 서서히 쌓여가고 열매를 맺고 그 반짝이는 빛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죠. 분수를 알기에 사회성이 좋은 이들은 원칙 없이 남의 환심을 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됨의 원칙과 적정선을 고수하죠. 설령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같지 않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공통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사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설령 누명을 쓰거나 꾸중을 들어도 이성을 유지하려 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기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수를 아는 법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면 말조심부터 하세요.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는 무례한 말 누군가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고 말하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 다음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올 거니까요 요새 살쪘지 왜 아직 결혼 안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 흔히들 단순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의 말로 요즘 말은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미있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대상이 됩니다 직설적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죠.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과 무례함은 한끗차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다른 이에게 하는 선한 말은 옷보다 따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시보다 깊이 박힌다고 말했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솔직함이 도를 넘으면 속물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나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자신만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등가교환의 법칙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정도의 선을 지킵니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지혜롭다는 느낌을 주죠.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완곡하게 선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옛말에 존귀한 사람은 치욕을 숨기고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숨기고 친한 사람은 병을 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잘못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불교와 힌두교에는 제자에게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밀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인데요.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은 선의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렇게 세번 물어보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습니다. 입을 열기 전이세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뭔가 어긋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의 입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